둘셋 f a l l i n 안녕하세요 에이프 i 입니다둘셋 네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KARD 카드라고 합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둘셋 I'm your p r e 안녕하세요 릴리오스입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아. 하나 둘셋 We i 안녕하세요 우리 아. 팀입니다. 안녕하세요. 투스월. 네, 아. 안녕하세요 도쿄입니다. 네. M -T M -T 둘셋 안녕하세요. 아이준다. 둘셋 안녕하세요. 두기든가. 예 안녕하세요. 레이디스 코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서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있습니다. 둘 셋. 에찰 뱅크. 안녕하세요. 팝플백입니다 안녕. 셋. 안녕하세요. 팝블입니다 와우. 아이돌 라이브. 네, 저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 셋.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셋 블루들 안녕하세요. 드레스입니다. 안녕하세요 걸카인 엑스제이입니다 f o 볼 어스 안녕하세요 세라데입니다 안녕 아! 안녕 아! 안녕 아! 반해버렸어 안녕하세요 나무입니다. 와 킴지 둘셋 안녕하세요 정우수입니다. 아! 아! 아! 아! 와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셋 안녕하세요 아리아스입니다 팀인사 했습니다, 둘, 셋! Just One! 안녕하세요 원팀입니다! <웃음> 둘, 셋! 개찰 티켓!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입니다.